탑14 정말 축하합니다. 그러나 그동안 미스트로 미스터트롯을 통해 매번 느끼는 바이지만 추가합격자가 예술은 듯 하네요. 어떻게 보면 잘짜앉진 각본인 듯 하기도 합니다.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추가합격자가 중요합니다. 미스트롯 2진 또 추가합격에서 나왔었죠. 특히 마지막으로 추가합격한 이병장 군을 유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웃음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